t o u t h infinite shot. f y of the infinite shot. The infinity o u t h infinite shot. t h n f t y of t h infinite shot. t e of t h infinite shot. h e i n f n t e of t e i n f i n o t t h i n f i i t e of the i n f i t e h o t The i n f i i t e o e i shot.